중제는 하드리하고 준부정어란 네, 말이야. 이렇게 준부정어준부정어 나오니까 거의 너무 안타라는 뜻이야. 거의 너무 안타. 야, 그래서 놀랍게도 애니가 나왔죠? 거기. 아닌 것들 빨리 채때너안 네, 돼. 거의 어떤 케이스도 자, 늦거나 아니면 잘못된 배달의 어떤 케이스 어떤 경우도 라고 하는데 이게 주어야주어치고 복수지. 그래서 동사 이지가 아니라 아야. 어? 바로 뭐야? 오브 대지오. 결코 보고되지 않다얘 때문에 얘 의미가 의미가 사실은 네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해석할 때는 네버를 네. 해석한단 말이야. 어결국 보고되지 않습니다. 알았순부정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음. 놀랍게도 어 결국 늦거나 아니면 잘못된 배달이 어떤 케이스 경우도 보고되고 있지 않다. 됐어? 네. 어 이런 주시. 부정론으로 봐야 된다. 네. 부정론으로 봐야 되지만 어떤 경우도 어 그래서 어. N K C 복수. 그다음에 E 가 네. 아니라 아 이제 나오면 안 된다. 점검. 됐죠? 오. 네. 그리고, 어, 부정화 하드리가, 자, 영향을 미친다. 요 에버가 나와야 돼. 에버가, 네버가 나면안 돼. 해석은 네. 네버 처음에 스하지만그 다음에, 나바하러스는, 그 다음에 뭐가, 나바하러스는 어떻게 돼있게? 여기 음에이이 파란색으로 가자. 자연스러운데, 오케이. 네. 99.9%의 뭐야? 정확성이죠. 네. 정확성, 정확성, 정확도를. 네, 수고합니다. 여기 지금 그들의 99.9%의 정확도를 뭘로 받고 있다? 통 맞추고 나온 휠치가 받고 있다. 자왜안 되는지? 왜안 되는 이유는 뭐니? 바로 네, 네, 나오네. 왜안 네, 되는지? 동사나와 네. 있지? 네. 동사나와 있지? 뭐가 없어? 주호가 없지? 완전 한 주호가 빠졌지? 네. 오케이. 주호가 빠져서 나갔잖아. 그정 뭐야? 불완전이지 네. 불완전의 한 분장 나왔으니까 완전은 안 되잖아. 왜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시 안 되는 이유는 뭐 있어? 앞에 컴가가 있어. 앞에 커버가 있어. 자. 뒤에가불안전한데 관계행사 어, 대시하는 휴치를 써주는 이유는 아, 네. 콤마가 있어서 안 된다. 두개안 되는 이유 뭐 명분 나가야야 그렇지? 주인공 나왔어. 미인지는왜 위인지? 자, 성행사가 아, 뭐야? 아, 얘를 다시 한번 바꿔주면, 근드이로 바꿀 수 있지? 네. 이투 받는 게 뭐냐면 99.9%의 정확도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단한 번의 실수라는 얘기죠. 자, 6 0 0내리버리지니까 뭐야? 600만 건의 600만 건의 배달. 모든 600만 건, 에, 브리가 영향을 미치는 건 여기까지. 어... 애단 달들 중에, 알겠어? 음... 단한 번의 실수. 이게 바로 99.9%를 자랑한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것두 개, 두 개였어. 뭐였냐면 하나는, 컵 맞추고 나오는 관계대명 계속 수경법피치왜안 되는, 왜안 되는지, 대수 왜안 되는지, 요거 구별하는 거음에 부정어 하늘이 나왔을 때 전체 문장이 미치는 영향,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자, 대표적으로 에버는 네번처럼 해석이 된다. 그러나 에버적인 에버가 나올 수는 없다. 알겠어? 네. 들가야